우하나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이죠 우리 3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지 말고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 짓으로 너희를 그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4절 한절 말씀도 우리 큰 소리로 4절입니다 크게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로 보시고 우리 한번 샬롬이라고 한번 우리 서로 같이 나누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우로 적어도 한세분 이상에게 샬롬이라고 여러분 선포해 주시고 우리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루 20분씩 공동체 성경 읽기를 참 하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새롭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 어플을 켜놓고 성경을 이제 보면 아, 귀로 들리는 그 소리가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야 성경이 새롭게 와닿고 하나님의 또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쫓아가게 되고 아 바로 이 시간이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구나 주님 안에 있는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아 이것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주간 오늘도 또 계속 되죠. 매일 매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의 단맛에 푹 빠져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더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복이 또다 마카리오이 애통하는 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좀 굉장히 역설적이죠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 술바하는 자는 복이 없는 거지 우는 자는 복이 없는 거지 웃어야 되지 즐거워해야 되지 어떻게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복인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것이 복이다 이 복을 받아라 이 복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천국 시민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기초적인 조건이자 자격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의 가난한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영적 가나함들이 있죠 가난 하나님의 아닌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다고 스스로 파탄자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만을 의존하는 은혜가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니고서는 의존할 바가 아니요 진리가 아니요 우리를 구원할 바가 아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빈 그릇을 가진 자, 빈 잔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천국의 문지방을 넘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복이죠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문지방을 넘는 복이 첫 번째 복 이제 우리 두 번째 복과 이제 만나겠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선포해 드릴게요 복이 또다 애통하는 자여 그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여기 두 번째 복은 이 애통함 애통함은 어떤 세상의 가난이나 세상의 어떤 불행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죠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신령한 근심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회복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장애물인 죄. 그 죄와 직면함으로부터 오는 애통 사도 바울은 그 애통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자기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또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군관 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이것은 어떤 세상에서의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고 또 행하는 것마다 죄뿐인 자기를 발견하고 갈등을 느끼는 자신을 보면서 또 원치 않는 죄에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노예가 되어가지고 거게 묶여서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나, 이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해준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린 죄를 갖고 삽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공로를 보시고 죄 없다 선언하신 것이지 실제로 나에게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된 세상에서 부패한 몸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열 번, 백 번도 죄 지을 수 있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거죠 하, 난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죄도 없고 해결할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해하는 것,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 해결하면 나가는 것그 사죄의 확신을 좀 가지세요 사죄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웃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거짓의 사람들을 향해서 단호한 의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울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통함은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성화의 결과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날 참 한국교회가 뻔뻔스러워진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음, 이 한국교회는 나무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회개 기도랍시고 기도 몇 마디 그렇게 때우고 자기 죄가다 용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슴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심령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해주실지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에 비텐베르크 그 성당 앞에 붙인 95개 항의문 그 문장 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믿음의 삶이란 회개와 참회를 끊임없이 하는 삶이 삶이 신앙인의 삶이다 믿음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죄를 씻는 눈물인 것이죠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선한가? 저 사람보다 나는 얼마나 착한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선한가? 예수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거룩한가? 그것이 우리의 표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추함을 더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애통함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애통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추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이 더 노출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애통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몰라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더 가까이 느끼고자 하면 애통하고 눈물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노출되는 자신을 볼 때마다 드러난 그 약함, 악함 때문에 탄식합니다 바로 이 자가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그 자가 복이 있다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참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10편 51편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회개에 관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0편 51편을 강의하실 때 이 회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실제로 죄인인 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가 실제로 죄인인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의 시편 51편을 그쓴 배경을 보면, 그 다윗의 충신 우리 아의 그 아내 그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투 중에 죽게 하잖아요 전투 중에서 죽은 것처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바세바를 자신의 후처로 삼았습니다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어떤 성업에 부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자기 친자식처럼 그렇게 여기고 돌보던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하나를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하자 다윗이 얼마나 격분하는지 소리를 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렇게 다윗이 반응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소리 지르는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그 자요 그러고는 다윗이 꼬꾸라진 거죠 우리가 말하기를 부끄러울 정도로 역겨운 죄를 다윗이 지었어요 아, 어떻게 이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까맣게 모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해 주자 그때서야 자기 자신이 그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죄를 짓고 살지만 자신은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옛 기억을 이렇게 어, 더듬어 보면 제가 성령 체험하고 난 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가장 큰 변화는 아 제가 참큰 죄인이구나 내가 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이건 제가 겸손의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큰 죄인이라고는 그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데,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쁘지도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나보다 못된 사람들이 많다고 늘 생각했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큰 죄인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름 수련회 때에 다니 목사님께서 청년회 수련회 오셔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 꾸짖어 주실 때,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치신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 양심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는 참 경건하게 산다고 차타가 자부하고 공인하던 그 바리세인이 일반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저자가 죄인이라고 야 하는 세리보다 더큰 죄인은 경건하게 사는 바리세인이다 라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봤더니 알고 보니까 바리세인인 자기는 의로운데 세리는 더러운 죄인이라고 정죄한 그단한 가지 이유 때문에 네가 더큰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바로 그 바리세인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는 나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도 뜨였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나 어떤 죄인들을 대할 때 마치 벌레 보듯이 얼굴을 찌푸리고 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더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큰 죄악을 저지르고 산다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만 우리 죄를 깨닫게 할수 있습니다 회개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회개는 양심이 깨어나느냐 양심이 깨어나지 않았느냐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의 역사로 그의 양심이 그때 깨어나서 자기 죄를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양심이 깨어나면 누구나 이와 같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임종을 맞이할 때 가서야 양심이 깨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양심이 깨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죽은 다음에라도 양심은 반드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야 자신의 양심이 깨어났다고 자기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깨어나면 참으로 곤란한 것이죠 그때 깨어나면 참으로 이것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누가 보금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잡혔을 때 그는 즉시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주인으로소이다 주님을 진정 만나게 되면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치셔서 양심이 깨어나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나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치시면 먼저 깨닫는 것이 나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이야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만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작은 죄들만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강벽도 없고 예수님 간절히 붙들고 살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마땅한 죄인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양심을 치며 깨닫는 그때 에 나에게는 애통이 일어나고 그 애통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애통은 예수님을 붙잡게 만들고 주님의 자비 안에 파고드는 은혜가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극률히 이겨주시지 아니하시면 불쌍히 이겨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애통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 죄는 성령님이 정말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데 많은 이들이 이 성령의 근심을 깨닫고도 외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양심의 가책을 눌러버립니다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데 모른 척 해버리고 넘어가버리고 그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눌러버리게 될때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막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채우면 안 돼요 죄책감을 느끼는데 죄에서 자유함과 승리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왜 그럴까요? 성령의 근심을 깨닫고도 외면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치시는데도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그 부분을 가지고 실험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하나님과 관계가 밋밋해지고 드라이해지고 하나님 관계가 자꾸 벌어지는 것 같고 죄책감은 일어나지만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한 기쁨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을 건드려주세요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 있거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걸이거는 성령께서 제 마음을 치셔서 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은혜 참으로 그 은혜가 너무 중요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애통해하며 눈물을 그렇게 좀 흘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 그럴 수는 뭐 여러분 없겠지만 나의 죄를 괴로워하며 죄와의 고통스러운 싸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죄를 직면하는 고통 속에서 내 안에 죄를 애통해하며 씨름하는 처절한 싸움은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이 다윗의 회계를 보면 이 다윗의 회계는 회계에 관한 롤 모델입니다 그 다윗의 회계에서 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진정한 회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것이 진정한 회계라는 거예요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십시오 한결같은 자비로 하나님 나를 좀 품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뻔뻔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만을 애타게 찾는 것이 양심의 가책과 진정한 회개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만 느끼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될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버립니다 숨어버립니다 도망가고 도망가는 것 이것은 죄인의 심리인 거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인의 심리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많다는 것은 인정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지만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며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애통하며 탄안하는 것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은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또 살다가 한 달을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나의 어떤 양심이 자꾸 갇히게 되어지고 또내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자꾸 노출되고 드러나게 될때 그때 숨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들을 여시는데 나의 품을 더 파고 돌아야지 아멘.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의 타게 부러졌고 저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주님의 제용함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도 사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막히고, 삶이 지질이 잘안 풀릴 때, 우리가 혹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애통해하며 더욱 하나님의 품으로 팔고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로 인한 고통은 난 거듭났으니까 끝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에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몸에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평생 치속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때 애통했던 자가 아니라 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만지실 때마다 애통하는 자. 주님은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때, 자기 그죄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게 되면 자기 죄 못지않게 부모와 형제와 배우자와 자녀와 친제와 이웃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의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그 이웃의 죄와 흐물이 내 자신의 죄와 흐물이라고 생각하고 대신 아파하고 애통하는 사람 그 자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 제가 참 부러운 사람은 부러운 사람은 죄 때문에 회개하고 울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울고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는 이들도 봅니다. 너무 부러운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이 복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해 봅니다. 복이 또다 애통하는 자여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내 자신의 죄 때문도, 내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남의 죄, 이웃의 죄, 나라와 열방의 죄까지도 품고,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그런 자가 복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자이 복을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저 위로를 받을 것이야 라는 헬라가 파라클레데 솜타이 저 단어가 또 기가 막힌 단어더라고요 위로를 받게 되죠 그건 위로를 받는다는 게 뭐냐? 대단히 흥미로운 단어인데 파라클레데 솜타이 이 파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곁에서 그 다음에 칼레오는 부르다 그 동사가 결합된 거거든요 곁에 부름을 받아 누군가가 서 계시다는 뜻이 위로를 받을 것임 이후에 원뜻이에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곁에 부름을 받아서 누군가가 서 계시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 죄와 씨름하며 돌이키는 자는 곁으로 부르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곁으로 부르신다는 놀란 축복의 의미가 파라클레드의 타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까? 아하! 하나님은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구나 그 자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한 영혼이 자신의 죄를 직시하며 그 죄에 대면하며 참으로 아파하는 바로 그곳에 주님의 인재가 강렬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용서와 치유와 은혜의 주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그때가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 곁으로 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애통해하면 할수록 회개하면 할수록 주님의 임재의 강도가 더 실감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회개 기도가 막 터졌는데 그때 막 주님이 제온 영혼을 감싸고 내 모든 내 삶을 끌어안아 주시는 것 같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 막 부들부들 떠난데 주님의 그 평안이 내게 밀려오는 것 같고 그것이 뭐죠? 파라클레데손타애 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더 가까이 간다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그러면 얼마나 큰 위로가 있겠어요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싸우며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가까이 더 다가오시고 우리를 감싸 안을 때 얼마나 놀란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까요? 그리고 또 파라클레데이 손타이라는 또두 번째 의미가 또 기가 막혀요 파라칼레오가 성령을 의미하는 파라클레이토스와 단어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단어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오 이것이 미래 시제로 쓰였거든요 회개하는 자가 받을 성령 세례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이두 번째 복을 통해 성령 충만의 원리가 여기 있더라고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의 원리가 여기 들어있더라는 거죠 성령님은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회개하며 애통해할때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않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 충만의 비밀과 비결은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맞춰지는 게제 체험에 있더라고요 나의 체험입니다 제가요 한창 은혜를 받을 때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한창 은혜를 받을 때 기도를 하면 절반 이상, 아니 절반이 뭡니까? 3분의 2 이상 회개 기도가 나와요 거의 해결을 해요 아니면 그러면 그때 내가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취하고 내가 막 나쁜 일 저지르고 그랬냐?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뭘 그렇게 계속 해결거리가 있어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가 맞구나 맞았구나 성령께서 시키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하 성령께서 그 기도를 계속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한창 은혜 받는 때였어요 이야 두 번째 복이 이런 거구나 위로를 받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성대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사는 이 원리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더 가까워지는 이 놀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2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 그러고 보니까 아,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제부터 말씀을 쭉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음으로 인해서 저는 애통해하며 좀 해결하는 시간이 어제 있었어요 아, 왜 그게 없었을까? 더 있었으면, 더 깨달아졌으면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더 리얼하게 체험할 수도 있었겠고 성령 충만함을 더 경험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는데 왜 에, 당연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애통해 하지 못했나 하는 것조차도 어제 성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애통과 회개에 대한 이 안목이 오늘 새롭게 열리기를 축복하고요 아멘 왜 복인가 이제 오늘 깨닫게 되셨으면 이 복이 여러분의 복국이 꼭될수 있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과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거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치코드만 좀 잡아주십시오. 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고, 어,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너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좋은 그런 곡이니까 우리 이거 부르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감니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큰 사랑, 영원히 주님만의 섬길이 하나님께로 더가까이 하나님께로 더가까이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평 저희 눈을 감고 우리 찬양을 한번더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큰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그큰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우리 장까지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복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며 살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복이 제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오늘 삼창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